건강하게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배우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 자기 개인적으로 베푸신 은혜 아, 이번에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래도 참는모있지만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보여주셔서 건강히 회복됐으면 개인적인 일이죠. 그, 그것은 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아주 따뜻한 날씨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것은 찬양과 감사. 개인적인 거 일반적인 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깊어질 때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아주 그 관계가 깊어져 서로 마음이 마음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오세요. 그 다음에 참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둘이 관계가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네가 뭐든지 요구하라. 이럴 때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아버지 이거 용서해 주세요 어, 그러면 이제 허심탄회한 관계가 됐을 때 기도의 어, 제목은 뭐예요? 소원과 문제를 아리는 거예요 소원과 문제를 아리는 거그럼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안되겠습니다 어, 사이잘 드려주세요 사실 이번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 어, 10만 불인데 내가 9만 불 했는데 만 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20분 산들에게 마음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중 해결해 주세요. 자 기도의 내용은 뭐지요? 두 가지예요. 소원과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만 소원 이루지고 문제결을 해다 기도하는 것은 무당기도라고 했죠. 이거를 응답해 주면 소원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 돼요. 영광.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정말 시험당해가지고 이렇게 얻어 터지고 이게 복잡하니가 이게 더게 안되세요. 하나님이 이제 잘게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들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돈도 주셔서 내가 좀넘지게 살고 부제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원이가 단순히 이거 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 가지지요? 세 가지. 1, 2, 3 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렇게이 소원과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이 됐을 때 기독교적인 기도다 이게 빠져버린 뭐예요? 기복적인 기도다 달라고만 하는 어, 그리고 어, 내가 이문제해결 때는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는 하나님은요 어, 이 자연질서를 주셨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 하나님 내가 요 습관이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술을 먹는 습관인술좀 끊게 해주세요 어, 그러면 어, 어떤 결과는 사건을 통해서 술이 싫어지고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술을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가 술을 끊고 새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끊으려고 노력할 때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 끊어주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에게 돈좀 주세요. 이러시면 자기가 일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점에우리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지. 그냥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어, 삶의 변화를 가져와라.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처리하고 몸식 하는데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본사님, 이제 기도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이런 소리 문제 에, 이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선길 동참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 있는데 어, 그분 빨리 치소가 되고 많이 낫기로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문 열리기로 원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도와주지 혜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확 갖고 와. 인간관계도 내가 인사 먼저 하고 어떻게 남을 돌울거 생각하면서 이제 내 나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삶의 태도 한번 바꿔버리라. 그런데 그게 터져버렸어. 엄청난 기적이 나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중요해요 어,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음, 음, 32절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데 어, 말씀을 순종하게 됐을 때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 13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난다는 거예요 응답을 확신해요. 왜냐면, 나는 불가능이 있는, 나는 불가능이 있는, 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은 풍성해 n a l two guys, two guys, two guys, t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s 능력이 내기도 s two guys, two guys, two guys, two guys, two guys, two guys, two g u y 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응답된 것 y 뭐라고 o guys, two 그려보라 고 그랬어. 자꾸 그려보세요. 아기가 몸이 약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건강 주셔면 그냥 건강 그, 그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 빨리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기도가 다 끝났을 때면 아멘 하고 조금 묵상하세요. 뭐를 묵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기의 건강 주셔가지고 뛰고 아빠 풍량 뛰고 막축도 하고 막 이런 것을 그려가 신나잖아요. 마음이 기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려보면서 끝내라 그 말. 기도 기를 하셨어요? 그거 확 바꾸.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누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은 아, 아멘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거 의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좋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서 결과를 아세요. 자, 우리는 뭘 몰라요? 결과를 몰라요. 근런데 그때는 응답이 안 되는데 답답하고 속 터질 때가 많잖아요. 뭐 원망과 불평하고왜 이렇게 안 돼요? 응답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도의 원칙은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만 응답이 돼. 자식이 너희가 인간의 악한 자라도 자식이 이런 정보를 주고 뭐 떡을 달라고 근데 독살 죽 이런 사람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한오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을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 되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어제 삼장 1구절 보니까. 너희가 어,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에 상상을 쏘지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모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기도하는 게 신바람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종교적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세 가지 삶의 변화까지를 요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해놓고 자기 책임감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 그냥. 하나님, 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얼굴이 막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빛나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내려와요. 그치 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만나서 보는 뭐 길이 교단이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항상 만나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다리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거예요. 니다 기도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세 번째 우리는 religion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 왜 그럼 종교를 하느냐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 우리 기독교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어, 대개 사람들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우리가 속해 있다 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종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뭐 불교식, 유교식, 힌두식 종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폭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끼리만 종교적으로 하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덜어내려고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높은 수준 같은데 다른 사람이 신앙사항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막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교회 가려고 뭐 별짓 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종교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요 종교 때문에 얼마나 찌질 먹고 싸고 우 변지 다해 막 파가 뭐 S N 파 무슨 뭐 바리새파 무슨 파 생겨가지고 막 파벌 싸움하고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변질 다잖아요 하그 교회에서 이루어지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쓰러 버리는 세속화되고 상업화되고 어, 이런 종교인들이 모였다 해지는 이건 아무 천년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예수님이 분노 먹잖아요.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하고 있지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 교회 들었는데 알아보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자 그래서 예, 지금 교회의 문제는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별 못하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뭐다? 복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해서 큰 마디도 없어요 구약에는 종교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종교라는 말 대신에 경례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는 종교라는 말 대신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종교는 뭐라고 그랬나요? 지난 번 시간에 종교는 종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데 복음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뭐 많아요. 불교의 기육이많요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줄래 이거 찾아오는 이 기쁨 수식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은 어디부터 출발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이 속한 끌다 먹고 죄를 지면서 인간이 다섯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간이 문제가 몇가지 다섯, 다섯 가지. 첫째 사탄 문제. 사탄이 이제 점령하여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는 사탄 인것 곳에 죄가 있어요. 죄의 문제. 죄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고통의 문제. 그다음에 고통하다, 사망, 죽어요, 죽음의 문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지옥가요, 지옥 심판문제 다섯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럼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종교. 그다음 너안 된다, 하나님이 와서 내가 해결했다, 하나님의 해결을 타력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자력으로 하는 것은 종교, 타력으로 하늘서부터 와서 해결하는 것을 우위로부터 해결하는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법다 자, 그래서 어 이런지 그럼 종교가 뭔가를 우리가 하는데 자력으로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고요. 해뭐 이것을 뭐 복제해가지고 막 영생을 내려오고 모든 종교가 열심히 노력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뭐다 영생을 얻는데 스스로 노력하는 거지요. 아 어, 그다음에 어, 이제 잘 보세요. 너 죽지 않는다. 마귀가 약속하는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 너 노력하면 죽지 않는다. 그렇죠 선악과 따고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생. 죽자에게 영생이지요? 인간 스스로 영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성적 하면 눈이 <웃음> 밝아진다. 마귀가 역사하는 게. 너 눈이 밝아진다. 이성의 눈이 밝아져서 어, 머리를 발전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 어, 세상을 발전시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 합리적으로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어, 인간의 지성을 다 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 요 어, 우리는 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게시라는 거예요. 게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걸 게시로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너하나님이 사람 될수 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신도교 불교 뭐다 그게 되는 것이고 요새는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모든 종교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뉴에이지 운동. 운동. 이게 무섭습니다요. 지금 미국을 휩쓸고, 전 유럽을 막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될수 있다, 그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범신론이라고 하죠. 모든 게다 신이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지렁이도 신이고, 다 세상 만물이 다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그래서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그런데 이걸 깨달은 것은 각성, 분리해서 각성. 어, 그래서 어, 이제 이 뉴에이지에서는 참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행위구원, 도덕적으로 남을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면 이제 도덕성,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있게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악을 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말이 인간이 가능합니까? 선악을 인간이 알수 있어요? 선악을 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결과를 알아야 결과가 선과 악은 생각과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선과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악이 되고 있어요. 그럼 악이. 결과가 선악을 결정하는데 인간은 결과를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결과를 어, 어떤 사람은 어, 옛날에 그 어, 뭐예요? 그 십인종들은 사람 잡아먹는 게요고 선한 거예요. 그리고 저 군배이 같은 거로 이렇게 뭐 자기 음식 해서대세 그걸 막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 그 무식한 사람들은 미개인들은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최고로 손을 베품은 자기 아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색깔 보이면 악한 거지요, 그이죠근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결과가 사람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과를 동얻면서 선악을 주장해서 이것이 내가 이런 선행을 해서 구원 받는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선한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받지요? 은혜로 받는다고 그랬죠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근데종교회는 은혜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고원도 공짜, 사랑도다 뭐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선행을 해서 노력해서 구원 얻으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쓸수 있는 단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 이거 뭐그 마귀의 저걸 보고서딱 보니까 자기들 보니까 보암직하고 보암직 막 이게 막 진짜 지상 낙원이 낙원이 형성돼어 있어요. 상상의 세계. 그 지상 낙원을 꿈꾸는 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이에요. 다섯 가지. 이건 누가 약속을 했어요. 이거죠? 사탄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이 평생에 종교를 인정했어요? 안했어요? 유대교가 종교예요. 그렇죠?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서 유대가니까 싸웠어요. 배치하고. 그 다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죽여요. 여러분 어, 한 번도 종교를 주님이 용납한 적도 없고 우약이는 아예 종교라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 그래서 어, 우리 어, 세 개의 이제 이론이 나와요. 참종 우리 기독교를 참종교라고 어 이렇게 종교 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종교는 지금 가짜 종교고 기독교만 참 종교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 이요 루터나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어, 다른 종교를 뭐라고요? 거짓 종교 기독교는 참 종교 이게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개혁주의자들 그런데 어, 요새는 다원주의자들이 있어요 다 같이 다원주의 다원주의 플라리즘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걸 아두세 신문과 문화와 이런 데많 책도 많이 나오는데 플루알리즘이 다원주의라는 말이에요.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산이 이렇게 하나 있어. 요 근데 이 산의 정상이 몇 개? 하나예요. 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A라는 길을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B라는 길을 통해서 올라가고 C라는 길을 통해서 올라가고 예. 이렇게 D라는 길을 통해서 이렇 올라갈 수 있는. 정상에 정상은 하나지만은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 이 구원이라는 정상에 오르는 길이 불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다른 기독교를 통해서 다 똑같다 모든 종교가 추는이 구원은 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다 모든 종교 중에 하나가 뭐다? 기독교다 일만상다 거기 믿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원주의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사상이 뉴 에이징 운동 사상이에요. 이게, 이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잖아요종교들이 그러니까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학자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기독교 혼란이 있죠. 그런데 우리 종교계획자들이 어, 참종교와 거짓종교 거짓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참종교 다른 건 거짓종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종교라는 데 문제가 있지요 기독교를 다 얻다 두었어요 종교를 다 두었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이걸종교는 일반인 청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순매를 보면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종교 안에다 두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자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중간에서 포용주의가 있어요. 아, 어, 이 여기 참 어, 다른 종교들도 종점이 뭐 많이 있고 우리 기독교 있는데 여러 종교 중에서 그래도 다른 건 거짓 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가 조금 좋다, 좋다. 중간을 취하는 것이 이게 포용주의라고 해요. 요새 학자들이 이런 학자들이 있지요. 어, 그런데 요새 세대는다 어디로 가요? 다운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유엔에서 어, 이걸 지지하는 거예요. 왜 종교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각 종교를 모아서 종교 회의를 하고 어, 각자 이제 예배를 들려 여기서 연합해서 우리가 다똑같 종교도 왜 싸우냐? 어, 하나 구원가인데 서로 존경하자 이렇게 해서 유엔에서 지지하는 게 종교 다운지해 가지고 이걸 연구실에서 뭐 돈도 주고 막 하고 해요. 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대표들이 봐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막걸리 넣고 이렇게 뭐어 성찬식도 하고 웃긴짓을다 해요 뭐 한국의 종교의 대표가 가는 것이 네. 아, 여러분 기 이제 여 다원주의라는 게 뭔지 아셨죠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기독교를 종교 중에 그냥 일반 종교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복음주의는 뭐예요? 아, 유일한 종교이다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종교하고 기독교는 틀린데 기독교는 뭐예요? 삼정교도 아니고 조선계도 아니고 일반전계도 아니고 뭐다? 어. 보금이에요. 보금. 여기다 둬서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자들이 뭐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혼란해서 읽어보면 쫙빠져들가게 되겠어요. 요새 이런 영화가 했던 거아데 이걸 잘 보세요. 요 사람들은 다갖다 오려고 할것 같으면 어, 기독교 합실라 그러니까 어,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낳는다.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걸 딱여화이로 묻히지 말자. 그냥 신, 어, 궁극체 신적 존재 신적 존재라고 하면 이게 아, 우리 인간이 모르잖아. 그리고 모르는 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통해서 권하는데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예수로 나타났고 불교는 석가로 나타났고 그리고 어, 그 신두교는 이슬람은 마오메스로 나타났고 다 똑같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학자들이 이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신학교 소리 가친다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 잡는 거니까 신학교 잘못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촌 사람이 신학교 가면 귀신의 앞잡이가 되잖아요 이런 걸 배워가지고 뭐라 하죠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음, 뭐 천지교 사람들은 우리가 개신교로서 천지교에 떨어져 나왔다 유, 유, 유대계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해요? 그래? 유대계에서 초대교회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학자들은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다? 유대계에서 나왔다. 그 다음 에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똑똑한지 않은데 그게 아니지요. 기독교 어디서 나왔어요? 산세기 3장 15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척거리가. 계속 자기들만 권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세계의 여화를 네가 증거라 했더니 거꾸로 자기들의 민족 종교로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을 비춰서 그들이 막 기름까지 짜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돼버려요? 초대교회가 된다고 해요 예수님을 초대교회가 딱 되니까 그 한참 증거에 나갔는데 그게 뭐로 바뀌어버려요? 천주교에서 310년에 천주교를 맡겨버리요 종교가 또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또 누가 뒤집어놓아요 마르틴 루터가 다뒤집어놓지요근데 요새는 다시 돌아가려는 운동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고했죠신학문에서 음. 신봉 공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걸 아셨어요. 자, 그다음에 어, 오늘 이제 네 번째 장입니 어, 이제 복 여기 다원지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 했랬죠 플루럴리즘. 플 p p p 어, r u l, l l i s m. 플럴리즘이 틀을 하 복수라는 뜻이에요. 음. 예, 플루리즘 사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각 종교가 많이 있다. 똑같다. 기독교도 그 종교 중에 하나다. 이것이 프롤랄리즘이죠. 프롤랄리즘으로는. 그러니까 프루, 책을 보시다가프롤랄리즘딱 나왔으면 은 아, 이거 종교다운조기 말하는구나. 핵심을 딱 잡고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아무리 복잡해도. 아,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사상인데 다 틀렸다는 걸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아, 큰 우리 피바이즈 큰 교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어, 토론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목이 토론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신학과 이 성경 토론이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은 무엇이냐? 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밤새 토론, 토론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오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인보다 구원이다.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 구원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야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구원을 실천하는 하나님과 그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모참 하나님을 아는 게이 것이다. 탁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생 받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한 소리 모겠어요. 소원 받는 게 소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알라 나를 알라 그래서 오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을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 예, 예수를 통해서 알지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과 지,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박사가 되고 똑똑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왜? 지 자신도 모르고 구원받는 것도 모르니까.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을 보낸 절대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요. 잘 보세요. 아 이사야가 자기가 꼭도간줄 알았어요. 신앙도 다른 사람 다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 다른 사람들은 죄인인데 특게 내가 의로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 터집니다. 이 복음을 전에도 안 믿고 이 사람들 정말 심판 못 받을 텐데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거기성전에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딱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죽을 증인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돼서 재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해주세요회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살고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발견하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 발견하면 어, 이제 사명을 알아 사명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고 자기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때 누구를 알아요? 자기를 바로 아는 나를 알면 내가 할 일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날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사명 불타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목사님들 막봉지해하고뭐그데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나 실제로 하나님 잘 몰라요. 어, 뭐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설명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개는 할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대답 못해요. 상각만 그냥 아, 맨, 맨돌고 있어요 딱 네? 자려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네. 흐리이 너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다 못갔지 왜? 성경이 뭐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 바탕이 흔들거든요 그러니 막 귀신에 끌려가고 이단에 끌려가고 조금만 언제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탄식하고 변신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조만둘 수도 없고 어, 또밑자리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협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아야 권 받고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되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으면 문제가 싹 해결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 막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요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어, 신앙상을 먹었고 막 신앙상을 박해하고 악한 사람들은 막 얼굴에 기름기도 흘고 뭐 투기하고 장사도 막 돈도 잘 벌고 이게 정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항의하고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막 항의를 해요 나 머리 박고 죽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막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땅 나타나 하나님을 딱 하니까 하박고 끝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내 모양간에 돼지가 없던지 음, 내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던지 와가나무 열매가 없던지 하, 소축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분만으로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 하나님을 찬양자아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수많은 게다 보는 게다 문제야. 딱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문제집게 것도 마음이 다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냐 이거예요 큰 날같이 막확 부러지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섯 가지 그런데 까지 대문자 까지 하나님이에요 소문자까 쓰면 복수고 소문자 쓰지 이건 잡신인 수많은 잡신과 하나님 뭐가 다르냐고요 <웃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 잡신이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 1억 2천, 1억 2천에 신이 있어요. 국민들 한 사람이 다 신을 가지고 있어요. 물신, 붙드마귀신, 뭐 떡귀신, 화장신 귀신, 귀신 별귀신이 다 있어요. 까마귀 귀신 도다 있어요. 오, 뭐, 뭐, 얼마나 귀신이 많아요. 어, 자 그런데 그런 잡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요 잡신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요골 민족한 걸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 하나님을 근데 갓 대문자 갓이 하나님은 누구냐? 보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에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공통으로 쓰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여호와 예수 예 예수 여호와 하나님 아 그래서 어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존재. 존재. 존재는 삼무일체 하나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은 어떻게 존재를 해요? 아, 셋이 아, 한 번으로 존재를 해요. 아,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에요. 셋이 하나로. 그래서 세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뭡니까? 묻지 마세요. 믿을 진리에. 성경은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몇 가지 진리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믿을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해할 진리가 있어요. 해할 진리. 믿을 진리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돼 그것은 믿어버리면 돼 믿을 진리. 하나님의 존재를 어우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계산하고 따지고 알아보려고 보면 사무일체. <웃음>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이 탁탁탁 열어지게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창조로 했다. 그러면 고걸못 믿으면 창세기 성경 1장절 문턱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말 창조 하느냐뭐 어떻게 무에서 육가 나오냐? 느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어야 한다. 나서시죠. 믿어야 한다. 믿어야 네. 한다. 과학은요. 과학은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믿어야 하는 네. 거예요. 다시 한번 과학은 알아야 네. 믿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믿음은 하나. 알아. 이게 믿음. 틀려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행할 진리는 이해가 돼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 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 행동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고생만지 손 한번 딱쿡이 켜면 되는 거예요. 그렇아요 예. 그래서 아삼일체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는요. 피조물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따지지 말아요. 그냥 믿, 믿을 진리 3일째3일째 부정하면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m 요 e l Samuel, Samuel, s 창조자. e l Samuel, Samuel, Samuel, Samuel, Samuel, s a 보이 e l s a m u 것 l s a m u e 나 Samuel, s a 모든 것은 피조물. 하나님만 창조자. 귀신들도 능력 있잖아요. 근데 뭘 하지 못해요? 전능하지는 못해요. 아, 지식은 있어요. 전지하지는 못해요. 전지 전능 편지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아, 이름은 뭐? 여호와 하나님 존재는 삼을 전하님 여러분, 13 13절잖아요. 고린도서 13 13절. 우리가 죽도할 때 성을 치는 거 죽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어, 어, 성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성일제여러째 5번째, 5번 짜고 요번 짜고 2번 짜고 3번 짜고 4번 짜고 5번 짜고 6번 짜고 7번 짜고 8번 짜고 9번 짜고 10번 짜고 20번 짜고 21번 짜고 22번 짜고 23번 짜고 름이라고써5번 짜고 26번 짜고 27번 짜고 28번 짜고 29번 짜고 2 0 3